아예 베이스데이의 어 이병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식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 G.O.D.의 촛불 하나라는 곡을 어, 7.8기 구해라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Groove Overdose. Groove Overdose 이게 어 자체적으로 이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좀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 G.O.D.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뜻으로 이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7.8기 구해라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뭐 음... 내용이 드라마 보셨죠 7.8기 구해라? 저, 저는 끝까지 다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안, 1편부터 편 끝까지? 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아 여러 번? 네. 아 저는 왜 저를 안볼때저좀 보라고 좀해 주셨으면...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아, 것같아요 네. 제가 습관적으로 너무 재밌는 드라마다 싶으면 꺼버립니다 왜냐면 <웃음> 꽂히면 헤어나질 못해서 <웃음> 못 봐요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예. 약간 뮤지컬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음, 네. 기존에 있던 주옥 같은 가요를 리메이크해서 그 드라마 실제 주인공들이 싱글을 디지털 앨범을 내면서 그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그런, 그런 컨셉 맞죠? 그쵸. 예, 예. 맞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7.8기란 말이 있습니다. 네. 예. 77에 엎드러질 전, 그러니까 전복사고 할때 전, 88, 일어날 기. 그니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한글로만 바꾼다면 드라마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 구해라. 예. 네. 그리고, 한이 뭐, 달려라. <웃음> 외로워도, 슬퍼도, 뭐, 그런, 예, 그런 류의 내용이고, 네. 사실 제 인생이 7.8기입니다. 저도 이제 음악을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 20살에 처음 베이스 기타라는 걸 잡았고, 독학했고, 군악대 갔고, 제대하고 나서, 정말 음악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폭이 많이, 왔고. 저는 7.8기가 아니고 어, 132번 응. 넘어졌다 133번 일어선 케이스 응.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이거는 가위바위보를 한 300번 연속 이기는 확률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음. 예. 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나요?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이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저는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음. 아 이게 저는 그것도 좋네요 예 저는 제 얘기였어요 이게 음. 음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음. 예.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에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예, 잘 감상해 주시고요 예, 저희 베이스데이 어, 변함없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고 힘들 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 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도움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나는 내일도 모래 하지만 그럼인데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쉬는 대로 그저 죽어둔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쉬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마라 <웃음> 하지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물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물질불빛의향에서저빛의향에서 날고 싶어도 날수 없는 나의날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그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조화 혹시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리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잘 끌었어 하지만 걱정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울 겨울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수 있어